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국내 남자 황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이곳저곳 쇼핑을 해왔어요. 그래서 쇼핑한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그냥 소개? 나 이런 거 샀다. 저번 날하 똑같이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올리브영을 갔는데 올리브영에 가서 제가 항상 쓰는 스트라이드 스패드. 스트라이드 스패드 샀고요. 이거는 세일 때 가서 8,000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저는 건성 피부지만 스트라이덱스 패드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번 한 내지 두번 정도는 각질 케어랑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 관리를 하는 편이어서 이 제품을 샀고요. 제가 역시 꾸준히 쓰는 패드 중에 하나예요. 스트라이덱스 패드 샀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인트 이브스? 맞나? 이거. 바디워시 샀어요 세인트 이구스 이게 세일을 하면 은 3,4천 원대의 바디워시 제품인데요 이거 제품은 제가 처음에 무슨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스크럽을 샀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세일한 세일하고 있는 제품을 그냥 샀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성분도 꽤 괜찮고 해가지고 이거 세일한 김에 바디옷이 떨어져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인트이브스 바디 샀고요 바디 제품도 제가 굉장히 많이 사는 편인데 어 제가 이렇게 두 번이나 산 제품은 예 별로 없는데 이거 또 샀어요 그래서 이거 샀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피부에 도 관심이 많지만 요근래 헤어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솔직히 다써 봤어요. 다써 봤는데 진짜 가격 때문에 손이 안 가는 바로 이 제품. 라우시 제품을 제가 드디어 샀습니다. 요 라우시 조그마한 200ml 샴푸가 2만 몇 천원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비듬이나 이런 거 각질 케어 라인이 많던데 그 제품 말고 그냥 수분 케어 수분케어 제품을 샀어요 이라우시 같은 경우는 저도 어, 워낙 이제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도 하고 많다 보니까 뭐 전성분도 보고 하지만 솔직히 전성분이 들어간 거는 다른 제품이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라우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추출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추출물들이 뒤에 쭈루루룩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무슨 추출물, 똑같은 원료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약간 깊은 얘기지만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 라우시 제품 같은 경우는 추출 같은 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르게 해가지고 이 원료 추출물을 뽑는데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제품 또한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사서 써봤는데 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전에 솔직히 헤어 제품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살롱 제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물론 가격면으로 부자면라우씨 제품보다 약간 더 비싼 제품이에요 약간 초점이 나가서 다시 잡았어요 이라우시 제품보다는 살짝 더 비싼 제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보다는 이게 뭔가 음, 제 성에 타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써보고 이 제품만의 특징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처음 한번 써봤는데 그렇게 사용감은 나쁘지 않았고 수분이라던가 깔끔함 그런 거위주 때 느낌이 굉장히 강한 제품이었는데요 한번 더 계속 써보고 제가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는 하나, 둘, 세개 요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롯데마트를 갔다 왔어요 응? 롯데마트를 갔다 왔는데 롯데마트에도 요즘에 생활용품하고 이것저것 많은 거 아시죠? 근데 드디어 롯데마트 쪽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보이시면 하얀색 보이시죠? 보시면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샤워 필터가 필터기가 있는 샤워기를 롯데마트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비타민C 필터가 있는 샤워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있는 것도 써봤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수시라던가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제품의 샤워기를 써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결론은 하나예요 쓰냐 안쓰냐의 차이를 묻는다면 쓰는게 좋아요 하지만 쓰는게 이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뭐 몇만원짜리 더 좋은걸 써야되느냐 한다면 전전 어 추천드리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필터를 괜찮은 필터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를 사서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샤워기도 낡았고 해서 저는 어, 이거를 하나 사서 이제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롯데마트에서 만원에 팔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서 샀고요 어, 이 밑에 샤워기 필터 호환 여부는 제가 한번 써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핏 봐서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타민C 필터랑도 호환이 될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써보고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트에 가니 웬걸? 일리윤 마스크팩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썼, 썼던 연꽃수분 마스크 열매 그런 거 이게 4 0 0 0 500원? 4,500원? 4,700원? 10개 들어있는 거 이거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처음 봤어요 보테니컬 에센스 편백 마스크 열매 들은 거 이거는 4,800원? 900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두개 열매 열매 해서 20장 샀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써보고 이것도 다시 후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올리브영에서 하나 빼먹었는데 메디힐에서 이런 마스크가 새로 나왔어요 여기에 시트도 있고 여기에 앰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앰플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쓸수 있는 양이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시트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장이 4,000원인가 하는 건데 세일을 하더라고요 세일을 해서 제가 2,500원? 2,000원에 샀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돌아가면서 종류가한세가지 종류 있는데 돌아가면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아쿠아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아하, 바하 뭐 이것저것 섞여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앰플로도 관리를 할수 있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써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메디힐에서 새롭게 나온 건가? 모르겠는데 나온지는 아마 좀된것 같은데 요 약간 좀 기존의 메디힐 마스크보다도 약간 좀 고가인 마스크팩을 한번 더 써보고 제가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쇼핑을 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이 외에 남아있는 후기라던가 이런거는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이거 샀었는데 이렇다라는 후기를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